에어로폰 고에는 스피커가 하나 달려 있는데요 이 스피커에서는 당연히 악기를 연주할 때 나오는 음색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무선 연결을 시키면 스마트폰에서 재생시킨 음악을 에어로폰에서 나오게 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의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음악을 틀어 놓은 상태에서 악기를 연주해도 볼륨 조절을 따로 할수 있기 때문에 연주하는 음색이 그대로 잘 들릴 수 있습니다. 연주하고 있는 음과 스마트폰의 음악이 같은 스피커에서 나오게 하면 음악을 MR로 사용해서 같이 연주한 것 같은 효과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연주하면서 더 듣기 좋고 즐거운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재생한 음악에 맞춰서 에어로폰을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에어로폰 옆에 놓습니다. 에어로폰의 전원 스위치를 블루투스에 위치시킵니다. 그럼 파란색 블루투스 LED가 깜빡깜빡 거리게 됩니다. 이제 페어링을 시킬 건데요. 페어링이라는 것은 블루투스 기능이 되는 기기들을 서로 연결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짝을 지어주는 과정입니다. 톤 노브를 세팅에 위치해 놓고요 C1키를 길게 누르시면 되는데요 C1키는 악기의 옆면에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에서 옆으로 쭉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옆면에 버튼이 3개 있는데 튀어나와 있는 버튼이 C1키입니다 C1키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삐빅하고 소리가 나면서 페어링을 할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켜시고요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에 A205 오디오가 떠야 하는데요 앱을 먼저 깔으셨거나 어쩌다가 앱을 까는 순서가 바뀌었을 때 A205 오디오는 안 뜨고 A205만 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마트폰에서 A205를 해제시키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해주셔야 하는데요 에어로폰의 전원 스위치를 블루투스에 놓고 C1키를 누르고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켜시면 A205 오디오가 나타나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떠 있는 A205 오디오를 눌러주시면 음... 에어로폰과 스마트폰이 연결됩니다 그럼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미리 다운받아 놓으신 음악을 틀거나 멜론이나 유튜브 같은 앱에서 음악을 틀으셔도다 에어로폰 스피커에서 나오게 됩니다 에어로폰 스피커를 스마트폰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나 틀어 놓으시고 노브를 돌려서 연주할 음색을 골라서 같이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연주하는 소리가 작을 때는 에어로폰에서 톤 볼륨을 올리면 악기의 소리만 올라가게 되고요 틀어놓은 음악의 볼륨 조절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자 따로 볼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주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악기의 밸런스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음악이 나오고 있는 동안에도 악기의 트랜스포즈나 톤을 고르고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악기와 스마트폰의 페어링 도중에 페어링을 그만두시려면 톤 노브를 세팅 이외의 위치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블루투스 연결을 해제하시려면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끄거나 에어로폰에서 전원 스위치를 온 쪽으로 바꿔주시면 연결이 해제됩니다 페어링은 최초 1회만 해주면 이후부터는 블루투스를 켰을 때 A205 오디오가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페어링 과정 필요 없이 바로 선택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